저는 아주 옛날 1985년 멋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종잣돈을 모아 100만원을 가지고 한진중공업을 샀는데 그게 얼마 안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10번 정도 하한가를 가더라고요. 법정관리가 뭔지 몰랐던 시절이었고 당시는 하한가는 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금세 30만원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만회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돈을 좀더 보태고서는 다시 100만원을 만들어 그때 통일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몰빵했는데 아 글쎄 이놈도 법정관리 들어가더라고요. 법정관리가 자고 나면 일어나던 시대 그래서 1년 만에 200만원으로 강통을 찼습니다. 1985년부터 화폐가치의 변화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계산하여 물가 상승 배수를 이용한 현재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자면 2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700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그래도 주식을 하면 금방 벌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금을 열심히 들고 또 다시 돈을 좀 만들었지요. 이후 금방 200만 원을 모으고서는 인기 종목이었던 대한항공과 대우중공업 산미특수강 지금의 국민은행과 합병한 주택은행 건설주 등 1987년 당시 우량주로 선정된 것들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만 원을 벌게 되었죠. 정말로 주식이 쉽구나 20대 후반의 저에게는 세상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대견함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면 돈을 벌던 시기였고 순전히 나만의 알량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인근에 사시던 우리 고모부께서 돈을 좀줄 테니 주식 좀대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사가 지겨워졌던 고모부께서는 촌에 있던 논을 처분하여 논 열마지기를 2800만 원에 내다파시고는 제게 가지고 오셨죠. 저 또한 폐기가 넘쳐 흐르다 못해 폭발하던 시기였으니 냉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무부의 돈과 저의 돈까지 합해서는 3천만 원으로 대우중공업 을 2만 원대에 사서 2만 7천 원대에 팔아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돈을 남겼습니다. 웬 떡이냐며 대한민국의 재벌의 탄생 그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가시밭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욕심을 안 부려야 했는데 당시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것을 샀더라면 정말 지금 준재벌에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가주를 사서 한방에 승부내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빵한 것이 당시 삼미특수강 그런데 요놈이 매수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또복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좌절감. 내 돈도 돈이지만 고무부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습니다. 꼭 반년만에 10분의 1 토막인 돈이 되어 어떻게든 버티다가 1년이 지나 200만원으로 정산해 드렸습니다. 제가 벌어온 모든 돈들도 녹았고 그렇게 세 번째 깡통을 찾습니다. 돈도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주식을 못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 동안은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 나의 잘잘못을 따지며 공부만 죽고라 했었습니다. 지난 날에 과오를 되새기면서 말이죠. PR이 뭔지도 모르고 기업의 재무제표보는 법도 꽝, 정보해독능력도 꽝이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났었고 멍청한 짓은 혼자 다 했구나 하는 자괴감에 눈앞을 깜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반성, 또 반성,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반성했습니다. 당시 제가 후회하면서 적었던 노트를 찾아 이렇게 공유하여 봅니다. 1. 소나기는 피하라. 그러나 소나기는 곧 지나간다. 지나간 자리는 더 맑고 투명하다. 기회를 잡아라. 그래야 승리한다. 2. 냉정함을 잃지 마라. 그래야 승리자가 될수 있다. 3. 기업의 본질 가치에 승부하라. 그래야 물려도. 불안하지 않다. 4. 전문가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자. 공부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5. 조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라. 시장은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다. 6. 지금이 바닥인가 무릎인가 판단하지 마라. 다만 내가 산 가격이 반드시 한 번쯤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매매하라. 7. 주문했는데 오르면 절대 따라잡지 마라. 8. 주식 경력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과 승부다. 구 주식은 생물이다. 사랑하라. 즐겨라. 기뻐하라. 그리고 한참 뒤 다시 모은 돈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때는 IMF를 맡게 되었을 때죠.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2년 만에 천만원으로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식을 매매하는 원칙이 챙기고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후 2007년에는 5억까지 늘어나면서 투자의 폭도 넓혀갔습니다. 3억 원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남은 2억 원으로 편안하게 주식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 2010년 6월에는 다시 8억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억원을 또 인출하여 상가에 투자하였고, 당시 월 26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되었죠. 저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의 깡통에 수많은 복귀를 하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딱 하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나이가 빵패다. 젊음이란 패기로 부딪히며 승부를 보았던 점. 지금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어릴 적 경험이 큰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깡통 찬다면 제가 답이 있겠나요? 나이가 깡패,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 젊음. 그래도 실패 이후에는 단기 급등주, 격가주는 노리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했으니 말이죠. 2000년대 전으로 제가 매매했던 주요 종목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지 바이오, 삼천당제약파인디지털, PSK 등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며 2000년대 후반에는 녹십자, LIG손해보험, SK텔레콤, KT였습니다. 매매 스타일은 중장기 스윙매매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로 미국 금융위기 때 잠깐 손해본 것 빼고는 한 번도 손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타이밍을 이루면 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도 안날 주식,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식을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거의 이기지요. 저는 앞으로의 장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바탕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야 맑은 햇빛을 보는 그런 시기라고 말이죠. 지금 저의 전략으로는 포트 물빵을 하지 않고 20% 정도 스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시한 폭탄, 국내 경기는 이미 침체이고요. 아마 이 어려움은 길게는 2년 내지 3년까지 갈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짧게나마 저의 원칙과 데일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매매 원칙 이 주식 수는 아무리 많아도 세 가지 이상 포트에 담지 않는다. 분산 투자는 투자에 자신이 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 포트가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렵다. 2.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킨다. 과도한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원칙을 잃게 만든다. 3. 목표 수익률은 정하지 않는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 매매한다. 35년 경력자인 저도 아직 떠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매매가 망설진답니다. 이에 특별한 비법이나 새로운 기법은 없다. 장중엔 매매에 집중하고 장전으로는 뉴스를 꼼꼼히 살핀다. 이 점은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지키지 않을 뿐이다. 4. 손절을 예상하고 매매하지 마라. 손절이 두려우면 아예 사지를 마라. 데이 트레이딩의 철칙은 첫째도 둘째도 손절매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가권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횡보하는 주식을 매일 조금씩 포트에 담는다. 5.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의 2분의 1은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날마다 걸었다. 고시준비생처럼 하루 온종일 주식투자에만 전념하고 언제가 됐든 합격만 하면 된다는 고시생의 일념으로 몇 년씩 공부한다. 그리고 저의 데일리 시나리오입니다. 주식매매 시나리오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다. 장마감 후 다음날 매매할 투자 종목 다섯 개를 고른다. 시간대별 매매 패턴과 초단위의 결단력을 요구하는 모의전쟁 매뉴얼을 완성하고 일을 마친다. 아침 7시 30분부터 장 시작 전장 마감 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루 두 번의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아침엔 전날 고른 종목과 뉴스와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해 전략을 최종적 확정하고 그날 시나리오를 오전 8시 30분까지 세부적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그날 장에서 철저히 시나리오에 맞춰 매매에 나선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접근하면 장기적인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시나리오 작성으로 불필요한 매매를 방지하고 매동 매매를 방지하자. 자신이 매매 전략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 공략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3시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식이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겁없이 투자했던 지난 세월이 큰 교훈이 되기도 했고요. 저의 투자 경험이 새로 주식을 시작했던 분이나 주식 투자로 실패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주식입니다.